상세기 35장 읽어볼게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6절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난한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의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9절 야곱이 받다 나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곳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16절 그들이 베들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의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19절 라엘이 죽음에에브라곳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20절 야곱이 라엘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엘의 묘비라 일컫더라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치맘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두리라. 23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그 다음 시모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이요 24절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25절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26절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세린이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받다 나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27절 야곱이 기라다르바의 마무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라다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29절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